저기 기계 밑에 파란색 스위치 하나 있지? 응 그걸 눌러 오. 여기. 너무 빠르다 나한테 오줌 했는데 다시 <웃음> 또 듣는 소리까지 애들 먹어? 응 미안 또 똥, 똥 똥질 똥 넣는다고 나 똥질을 보냈다야너 미안. 쌌어? 안짜고나안 짜면 어때? 아, 미안해. 아, 씨. 괜히 또그 순간이었네. 아유. 그... 너무 왜 순이 떡맞들 때보다 그래. 아, 미안해. 이야 미안. 아, 씨. 어, 미안. 싸, 그냥. 아, 애들 돌케 주려고 했다가. 못 봤어. 아유, 어리둥절하네. 순이 되게 매력을 텐데. 이 여기 나오셨 아이씨 또순이순이 새침하게 저 지금 기본 확상해가지고 아, 똥싸 순이야순이야 어, 순이야? 똥싸 괜찮아? 들어갔다아 음, 미안해 갑자기 놀랐어? 어 미안해 얼른 들어갔자 어 괜찮아 너, 너 할거 해어너 할거 해 미안해 어해너 할거 해 괜찮아 미안해 음 아가들 노는거 아빠가 보려고 눌렀다가 너 깜빵을 했구나 소리가 나가지고 나못 봤어 싸다 말고 나왔네 싸게 그러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참 예민해 야생고행는 원래 저렇게 예민해?